안녕하십니까. 도난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의과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신경세약, 노이로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보통 우리가 살면서 아, 너 너무 피곤해 보인다. 신경을 많이 쓰는 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어, 내가 요즘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신경이 많이 쇠약해지는것 같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니? 노이로제 있는 것 같다. 이런 노이로제라든지 신경이 쇠약하다든지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곤 하죠. 이런 신경을 쓴다는 것, 그리고 신경을 써서 피곤하다는 것은 늘 우리가 입에 달고는 사지만 이 신경이 어떤 신경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에는 여러 가지 신경이 있죠. 우리가 감각신경도 있고, 어, 중추신경도 있고, 또 말초신경도 있고, 또 운동신경도 있고 신경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 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대화하는 이 신경은 감각신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쓴다 라는 뜻은 결국 감각신경을 많이 사용한다 라는 뜻이고 이 감각신경이라는 것은 얼굴에 가장 집중이 되어 있죠 그 감각신경은 어, 다섯 가지 감각을 대표하는데 눈으로 보는 시각 어, 귀로 듣는 청각 그리고 맛으로 보는 미각 그리고 냄새를 많은 후각 그리고 만지는 촉각이 되겠는데요. 이 오감각이 얼굴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감각기관이라고 보통을 합니다. 결국 내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은 감각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고 얼굴에 있는 감각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굴에 피가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감각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어, 영양소가 필요하고, 영양소는 혈관에서 영양소를 주기 때문에 혈액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코로, 그리고 귀로, 입으로 이렇게 피가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감각을 많이 쓰는 분들이 결국은 얼굴로 계속 피를 많이 보내주고 안 움직이고 편하게 있기 때문에 다리로는 잘 피가 가지 않아서 그 전에 말씀드린 얼굴 홍조가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 요즘 너무 피곤한갑다. 눈에 핏줄이 터졌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핏줄이 터졌다는 것은 눈으로 과하게 피가 많이 갔다는 뜻이죠. 결국은 핏줄이 터질 만큼 눈에 있는 결막에 혈액 공급을 위해서 계속 어떤 혈액의 압력이 계속 가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눈을 많이 썼다는 뜻이죠. 눈을 많이 썼다는 것은 그만큼 시각에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것이고 시각에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것은 어, 받아들이는 감각 중에 보여지는 감각을 많이 썼다는 뜻입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는 시각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고,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바다를 본다고 아무리 자연을 많이 본다고 눈에 핏발이 서고 핏줄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럴까요? 우리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엄청난 일의 업무에 시달린다든지 상사로부터 꾸짖음을 받는다든지 어,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핏발이 서고 핏줄이 터지게 되죠 결국 눈으로 시각에너지를 쓸때 긍정적 시각에너지보다 부정적 시각에너지 즉,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을 때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결국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나 내가 바라보는 동물이나 내가 바라보는 어떤 대상을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나의 시각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고 특히 눈으로 많이 인상을 짓부려보면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시각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핏줄이 터질 수 있다. 결국, 눈의 결막출혈은 단순히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만큼 상대방을 바라볼 때, 사물을 바라볼 때 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꼼꼼하게 바라보고 많은 시각의 정보를 썼구나 라는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눈에 결막출혈이 되는 것이 신경이 세약인 사람이 어, 생길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두 번째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의 특징은 어, 생각과다증후군을 가질 수 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이 굉장히 과다하고 두통이 생기고 한 번씩 표현을 하는 것은 약하지만 생각을 많이 하는 증후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또한 감각의 문을 많이 열었을 때 결국 눈에 있는 홍채의 조리개를 많이 열게 되면 그만큼 많은 감각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감각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감각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정보량이 뇌의 기억에 들어가서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감각의 문을 많이 열수록 생각이 많아진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너무 생각이 많다 머리가 아플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만큼 내가 감각을 많이 써서 그렇다 내가 그만큼 눈을 많이 뜨고 살아서 그렇다 내가 그만큼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늦게 자고 무언가 많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각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감각이 탁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꽃을 하나 보더라도 굉장히 세심하게 볼수 있고 옷을 하나 보더라도 옷감의 질감이라든지 옷의 맵시 라든지 허리 라인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걸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은 패션계나 연예계나 이런 쪽에 또 진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감각의 탁월함을 계속 더 많이 쓰다 보면 결국 감각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 말은 결국 신경이 예민해지고 더 심해지면 신경이 쇠약해진다. 결국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 중에 감각신경이 굉장히 탁월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감각이 탁월하다는 것은 감각신경을 굵게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인데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감각신경도 노화를 일으켜서 신경의 굵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신경의 굵기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정보량은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신경이 그만큼 버텨내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신경이 결국은 약해져서 신경쇠약 나중에는 노이로제, 심해지면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얼굴로 피를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음. 갑상선에서 심장의 박동수를 많이 올려서 위로 계속 빨리 올리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 이상이 생기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한 안구돌출증도 생길 수 있다 결국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신경이 노화가 돼서 신경이 세약이 될 수가 있고 그만큼 홍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교감 신경을 많이 써서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기립성 저혈압에도 빠지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몸을 자기가 갉아먹기 때문에 몸이 점점 피곤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라는 것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 들어올 때를 입력이라고 그러고 중간에 처리를 하게 되고 나갈 때 출력을 하게 되겠죠.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음식으로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런데 처리를 할때 소화를 거쳐서 영양소를 혈관으로 보내서 조직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이 처리 과정이고 조직으로 보낸 이 에너지를 감각이 많이 쓰게 되면 감각에너지, 뇌가 많이 쓰면 생각에너지, 팔다리가 많이 쓰게 되면 운동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에너지의 출력은 세 가지, 감각에너지와 생각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대부분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은 감각에너지를 많이 쓰지 운동에너지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다리는 좀 가늘고 손발은 차지만 얼굴을 따뜻하거나 얼굴 홍조를 가진 감각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 많게 되고요. 이런 분들은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에너지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생각의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체질로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몸이 점점 축이 날 수밖에 없고 자도 자도 피곤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몸을 회복하고 건강을 찾고 신경을 덜 쓰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경을 덜 쓸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셨다면 스스로 내가 그만큼 감각신경을 많이 써왔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출발이 어렵다 결국 신경 쇠약으로 가는 길이고 신경을 쓰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감각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감각신경을 차단한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많이 써왔던 부분들을 일찍 닫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귀로, 코로, 혀로, 촉각으로만 에너지가 가지 시각으로 에너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일찍 눈을 감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주무셔야 되겠죠 일찍 잠을 자서 우리가 시각 의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어, 골돌이 생각이 나서 불면증이 시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면증에 대한 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일찍 자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어, 몸을 좀 피곤하게 해서 일찍 자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린다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자주 자주 중간에 눈을 감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틈만 나면 신호등 기다리다가 휴대폰을 본다든지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갈 때 짧은 시간에 뉴스거리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틈만 날 때마다 눈을 쓰는 것은 결국 눈을 굉장히 피로하게 하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틈만 날 때마다 오히려 눈을 쓰는 게 아니라 눈을 감는 게 좋다 차 안에서도 지하철, 버스에서도 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자기한테 에너지를 들쓰게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감각의 신경이 탁월한 것을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자기 에너지를 보존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 명상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상과 자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자는 것은 뇌가 그만큼 깨어 있지 않고 쉬는 것은 뇌가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은 뇌가 깨어 있으면서 감각을 차단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각과 생각을 같이 차단하는데 유용한데 피곤하다고 소파에 들어 누워서 TV를 보면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 이러면은 결국 운동에너지는 쓰진 않지만 시각에너지와 미각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결국 감각에너지로 줄줄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라서 진정하게 쉬는 것이 아니죠 결국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감각신경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감각신경을 차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감각신경을 차단하더라도 눈만 뜨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만큼 또 많은 에너지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쓸 때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눈을 쓸때 귀로 들을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듣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에너지를 훨씬 덜 쓰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 갔을 때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좀더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주 감각 에너지를 자기가 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 결국 편안하게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자기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감각신경을 쓸 때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즉,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듣고 가급적이면 감각신경은 자주자주 자주 쓰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결국 감각신경을 들 쓰기 때문에 좀더 자기가 편안해지고 바라보는 상대방에서도 좀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감이 좋아지고 서로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어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각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어 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를 방어를 하려는 이런 보호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기 쉬운데 오히려 이런 감각신경을 많이 쓰는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서 어 감각신경을 적게 쓰게 되면 결국 긍정적으로 어 감각신경을 쓰고 어 적게 쓰게 되면서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남한테도 편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에너지도 보존이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결국 건강이 회복해 질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